남자의 수익은 미쳤다 <웃음> 안녕하세요 마스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자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학생분들이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드셨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제가 아마 이번주 최고의 거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거래만 해가지고 약 13,000불의 수익을 올렸는데 파운디 앤 숏, 뭐 엠페어 거의 모든 엠페어를 숏 포지션을 가져가가지고 어,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그 하루 동안 13,000불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진입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분들이 이번주 엄청난 성과를 만드셨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공부가 어렵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지 않아 포기를 하고 싶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어, 그런 영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노력한다면 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강의에 관한 문의는 저한테 이메일 하단에 이메일 주시고요. 아니면은 웹사이트에서 가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죠. 네, 마스터 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운드 앤 차트 4 시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거래 세럽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 거래를 같이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멤버 채팅창에 제가 공유를 이미 해드린 상태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곳이 바로 저희 마스클리스 FX 공지방입니다 현재 165명 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의 4시간 차트 피부나치 78.6 거부반응 그리고 좋은 레지센스에서 방향전환이 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28.500까지 숏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차트 어, 이렇게 공유를 제가 공지방에 해드렸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어, 셋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제가 공지방에 어, 공유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어, 정확하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차트를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4시간 차트의 이 패턴을 보면은 가격이 이 고점 그 다음에 저점 새로운 저점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만들게 이것은 다운 트렌드 하락 추세에 맞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만들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들어오는 132레벨을 말합니다. 자, 132레벨에다가 줄 한번 그어볼게요. 132. 보시면은 이 132레벨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132 터치를 하자마자 가격이 빼죠 마찬가지로 132 터치 하자마자 가격이 빠집니다 그렇죠 올라가죠 이 위치에서 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1 3 2레벨이 뚫렸을 때는 에 터치를 하자마자 일시적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움직임 또한 보였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132레벨이 좀 중요한 어, 움직임을 보여주는 레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추세를 따라서 네, 전 고점이 나오는, 아, 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이 만들어질 위치에서 우리가 전 저점을 향해서 이제 쇼셀업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서 78.6 그리고 61.8을 어,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78.6에서 거부반응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132레벨에서 또 정확한 거부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매도로 진입을 해서 스타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132.650 정도 자 이렇게 맞춰줄게 130.250 그 다음에 첫 번째 타겟은 이제 129.50이 되겠고요 자첫 번째 타겟 129.53 로스는 132.5 이렇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두 번째 타겟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 보시면은 128.30이죠 자저 같은 경우는 128.30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마이너스 어, 27까지 정확하게 안올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쉽게 1 2 8 5 0 0 a 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했을 때는 거래비율이 약 1대 u c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1대 2.77로 1대 2가 넘는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타 a 까지 가져갔을 때는 거의 1대 4에 가까운 비율이 보면 보면 습니습자 우선은 제가 이 거래에 진입을 한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수익낸 차트를 보면 은 파운드에는 두 번째 엔트리를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호주엔 그리고 키위엔도 제가 엔트리를 찾아서 들어간 것을 또볼 수가 있죠. 우선 파운드엔두 번째 엔트리를 제가 좀 어떻게 가져갔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엔트리를 이제 가져간 부분은 어, 이 정도 이제 부분인데 가격이 이제 내려간 후에 어느 정도 한 60픽 정도인가요? 네 60핍 정도 한 65핍 이 정도의 수익을 좀준 후에 어그 다음에 이제 새벽 2시니까 이제 제시간으로 새벽 1시 2시니까 이제 런던이 시작할 때예요 런던 세션이 자 런던 세션이 시작할 때 가격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엔트리 가격 쪽으로 치고 올라왔죠 근데 또 보면은 이 트렌드 라인을 타면서 트렌드 라인에서 이제 레지센스를 삼아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제가 이 캔들 패턴을 본 후에 아 이것은 그냥 간단히 가격을 잠시 올리기 위한 풀백이다. 더 좋은 가격에서 쇼셋업을 가져갈 수 있는 풀백이다. 이렇게 제가 인지를 하여서 두 번째 엔트리를 제가, 어, 131568. 네, 131568이니까, 보자. 131568. 131568. 네, 이 정도 위치에서 제가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 제가 이제 진, 두 번째 엔트리를 제가 진입을 했죠. 그래서 파운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엔트리, 그 다음에 가격이 60핍 정도 움직인 후에 풀백 주고 거부반응 레지센스에서 나오는 거 보고 가격이 또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가 두 번째 엔트리를 잡아서 두 포지션에서 이제 수익을 낸 상황이고 제가 이제 전 영상을 보시면은 어 거래 진입을 한 후에 계속해서 거래를 짧게 자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제 트레이딩 플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문제없이 뭐 5일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는 보통 어 금요일에서 이제 주말 동안 홀드를 잘 하지 않아요. 어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 편이고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뭐 갑자기 크게 시장이 움직인다든지. 어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를 좀 우려를 해 가지고 주말동안은 제가 홀드를 요새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어, 이 타이밍 때 저는 마지막 거래를 하던지 아니면은 수익을 어, 챙기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운드엔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파운드엔 말고 호주엔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진입을 했나 한번 봐 볼게요 자 호주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간 업 트렌드 채널 비슷한, 어, 그 구역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오면은 나는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 가격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저는 어 이러한 플랜을 짜두었는데, 어, 이렇게 플랜을 짜둔 움직인대로 정확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플랜을 짜뒀으니 당연히 숏 포지션을 가져가서 수익을 냈고요. 이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자, 70613이 젠틀이었구요 613그 다음에 스모스 같은 경우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수익을 가져간 곳은 70이었습니다 70 70이니까 네, 그래서 약 2.263 어, 네, 리스크 1그 다음에 리워드가 2.63으로 아주 손익비가 손익비 비율이 상당히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어, 키위엔 키위엔 같은 경우에는 또 호주엔이랑 키위엔이랑 상당히 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호주엔을 진입을 하자마자 키위엔으로 좀 넘어갔어요 ncd.jpy 그래서 이거는 또 보시면은 어 제가 이거는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차트라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자좀 지워드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65.812 65.812 그 다음에 제가 수익을 가져간 위치는 65.534. 534. 그 다음에 스탠로스는 잠깐 일단 66으로 써놓을게요. 제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제가 수익을 가져갔는데, 어, 원래의 타겟은 이 정도 위치였어요. 1대2 비율. 근데 이제 제가 일찍 그냥 닫아버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요일 넘어갈 때 어, 런던 세션이 끝나가는 타이밍에서 뉴욕으로 넘어갈 때 보통 이 차트를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주가 끝나기 전에 가격을 이제 풀백으로 다시 살짝 원상복귀를 해주는 느낌을 가져준 채어 일주일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에서 뉴욕에서 이 리버설 반대로 움직이는 어 그런 움직임이 패턴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런던이 끝나기 전 뉴욕이 시작하기 전에 어 이제 호주엔 키위엔 파운엔세 가지를 다 같이 이제 수익을 좀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키위에는 제가 수익 챙겨간 후에 살짝 더 내려갔지만은, 마켓이 끝날 때에는, 한 주가 끝날 때에는 가격을 좀 풀백을 준 것을 보일 수, 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파운드엔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금요일날 마지막, 네, 끝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풀백을 준 후에 살짝 횡보한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 호주엔도 마찬가지로, 네, 풀백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수익을 챙긴 후에 풀백을 준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바로 세력이야 <웃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210불 그리고 21전의 수익을 챙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뭐 400에서 4,000불 만드신 학생분도 계시고 그쵸? 470불에서 3,200불 30일 네, 3,200불 30 3,231불 수익 만드신 분도 계시고 회원님 중에 정말 잘 하시는 친신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수익만 3,300만원 어, 만드셨고 이제 아직도 뭐 가입하기가 좀, 어, 좀 불안하다 어,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뭐 학생분들의 성과가 좀 궁금하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만큼 더 좋은 네, 이것만큼 더 좋은 증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의 뭐 170분이 어, 계시는데 아주 다들 좋은 성과를 내시고 계시니까 저같은 경우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또 fx에 이제 forex 같은 경우에 큰 장점이라면 은어 전세계 뭐 시장 뭐 증시 뭐이런거 상관없이 어 쇼스로 돈을 챙기던 아니면은 롱으로 돈을 챙기던 그죠 매도건 매수건 양방향으로 어네 상관없이 전세계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 뭐 그런거 상관없이 편하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러한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정말 이제 쉽게 될수 있다는 점 바이너리 옵션과 뭐 비교 서 혹은 뭐 주식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체가 어 자체가 좀 훨씬 더요 어 수월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창업이나 뭐 이런 어 소규모 어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돈을 투자할 거를 여기 투자를 한 후에 정말 비즈니스 운영하듯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 관리를 하시면은 평상시 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때 나가는 돈뭐 그런 거 아예 없이. 그 인터넷으로 전세계 어디에 있던 인터넷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큰 장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더 어, 다들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모든 학생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대피하시길 바라며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거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